2019년 첫 일출을 보기 위해 제주도 여행길에 올랐던 종미나 커플은 미래에 대한 모든 것이 불확실하지만 한가지 확실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해 내일을 준비하셨습니다. 땅 시는 참을성이 있어야 합니다. 정준영에게 제주도 일출을 어디서 봐야 할지 조언을 들. 의려던 김종민은 즉석에서 황민아에게 전화 연결을 시켜주었. 고 정준영은 미나씨 미나씨 미나씨 알겠어요 라며장 난을 쳤다. 시간은 무료이지만 값을 매길 수 없습니다. 소유할 수는 없지만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사용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지킬 수는 없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잃으면 당신은 그것을 되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어 김종민은 날씨를 말하다 내일 눈 오면 비행기 못 뜨는 거 아냐 니 라며 일박에 대한 기대를 품은 음흉한 미소를 지어 늑대 종민의 면모를 보였다. 인생은 항상 완벽하지는 않지만 당신이 창조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람있게 만들고 기억에 남도록 만들고 누군가가 당신의 행복을 훔치도록 두지 마십시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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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민은 부모님 건강하고 라고 하자 황민아는 오다. 또 건강해야 해아기야 지금 라며 달달한 미소를 지었다. 이 밖에도 앞서 황민아는 트리를 만들고 있는 김종민을 보. 면아 콩깍지 씌웠나봐 오빠 그거 하고 있는데 돼. 개 멋있다 라고 말하기도 했다. 21일 방송된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연애의 맛에서 김종민 황미나 커플의 마지막 이야기가 공개됐다. 6주 만에 출연한 김종민은 이날 제작진과의 인터뷰를 통해 황미나와의 결별을 전했다. 그는 연락을 못하고 있다. 코요태 앨범 준비로 정신이 없어서 통화가 어려운 상황이 어다며 지금 생각하면 황, 미나에게 많은 혼돈이 왔을 것 같다. 나의 감정을 바로 표현해야 했는데 꽁꽁 삼했던것 같다. 다 기사나 인터뷰 때문에 오해도 많이 생겼다고 말했다. 그는 나는 기사에 단단해졌지만 미나는 처음 겪으니까 감당을 못했을 것 같다. 결혼 기사가 나면 얼마나 부담이 됐겠나라고 말했다. 김종민은 황미나와의 관계가 방송용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처음 방송을 한다고 했을 때는 혹시 나 하는 마음이었다. 결혼 생각도 있었다. 방송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접근했다. 며 실제 사귀는 감정이 있었다. 진심으로 했다. 단둘이 있을 때 미묘한 설렘이 느껴졌다. 다고 말했다. 이어 김종민은 저도 미나도 우리의 만남이 상처나 트라우마가 안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종민 환미나는 지난 1월 10일 제주도 여행 이후 방. 송 불량이 없어 결별설과 하차설에 휩싸인 바 있다. 연애에 맡은 21일을 끝으로 고주원 김보미를 제외한 모든 커플이 하차하며 시즌 1을 마친다. 부부가 된 이필모 서수연을 비롯해 김장훈 김진아. 구준, 여보지혜, 정영주, 김성원, 김종민, 황민아등총 다섯 커플이 작별한다. 방송 후 항상 화제가 됐던 두 사람의 약한달 동안에 방송 불량 실종의 놀이꾼들은 다양한 의견을 보이고 있다. 고주원, 정영주 등 새로운 인물들이 투입되며 자연스럽게 하차한 것이라는 하차설에서 두 사람이 실제로 사귀다. 결별했을 것이라는 결별설까지 생겨났다. 누리꾼들은 아무 언급 없이 안 나오는 건 시청자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네요. 이 커플 기다리는 시청자들도 많은데 보고 싶은 종. 미나 커플인데 왜안 나오나요? 실제로 사귀면 조용. 히 사귀고 싶다더니 진짜 사귀는 건가? 김종민씨. 다 바빠서 그런가? 제작진들이 말해줬으면 하차면. 하차 사귀면 사귄다고 종미나 커플 왜안 나오는 거야 제일 응원하는 커플인데 김종민 황미나 커플하자. 인가요몇주 전부터 안 나오던데 차라리 진짜. 사귀어서 안 나오는 거면 좋겠네요. 헤어졌나 왜안 나오지 등 다양한 반응으로 궁금해 했다. 한편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연애에 맞은 사랑을 고 지내던 싱글 스타들이 그들이 꼽은 이상형과 가상현 애를 즐기는 프로그램으로 이필모 서수연 커플이 실제로 결혼까지 이어지며 화제가 됐다. 21일 방송된 TV조선연애의 막에서 종민아커 플로어 사랑을 받은 김종민은 황미나와의 추억을 회상하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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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을 통해 만났지만 김종민과 황미나는 실제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고. 김종민은 미묘한 설렘이 좋았다면서 지금은 서로 바빠서 연락을 안한지 오래됐다고 고백했다. 이어 김종민은 촬영이 잡히면 미나를 만나러 가는 시. 간이었다. 일할 때만 만났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다. 많은 혼돈이 왔을 것 같다면서 황미나의 고충을 배려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김종민은 스스로 나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던 것 같고 내 감정을 너무 꽁꽁 삼했다고 털어놨다. 또 김종민은 황미나와의 결혼설에 대해서 난 단단해졌는데 미나는 처음 겪으니까 감당을 못했을 것 같다면 서나는 직업이 이것이고 평생 이것만 해왔던 사람이 뒤에 나도 이해해 주길 바랐다 우리의 만남이 상처다 안 됐으면 좋겠다